FM 89.7MHz, BBS 광주 불교방송입니다. HLTV 줌, 지금은 갤럭시 S23 울트라. 100배 줌의 경이로움과 만날 시간. 갤럭시 S23 삼성 갤럭시 S23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. bbs 정오종합뉴스입니다.